안쪽에 붙어 나오는 차량들도 있지만 자, 네, 관련된다. 안녕, 동울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겨울철 눈 하면 연관지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화칼슘인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뿌리는 염화칼슘은 고맙기도 하지만 자동차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바로 부식되고 녹이 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를 살펴보면 열의 아홉 대는 리어팬다 부분에 녹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리어팬더 부분에 집중적으로 녹이 발생 되는지를 알아보고 또 녹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 t 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자동차의 눈길 운전은 곧 노화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은 염화칼슘으로 인한 손상을 의미하겠지 자동차의 모든 곳 중에서 가장 빠르고 많이 부식이 발생되는 부위가 어딘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차량이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자동차 하부에서는 머플러, 하부 프레임, 서스펜션 등 전체적으로 고르게 부식이 진행되었고 조장면에서는 뒷바퀴의 펜다와 문짝의 하단 부분으로 부식이 집중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 실제로도 자동차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뒷바퀴 위쪽의 펜더 하단에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주행을 하다 보면 바닥에 돌이나 이물질들이 튕겨 올라오게 되고 도장, 코팅, 용접, 실링 처리가 된 곳이 손상되고 특히 겨울철 제설 작업이 된 곳을 주행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염화칼슘이 금속에는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씻겨 나가지 않고 틈새에 박혀 남은 염화칼슘은 수분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펜더 부분에 녹이 집중된 것도 세척이 깨끗하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 거지 휠하우스 안에 안쪽을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플라스틱 더스트 커버가 안쪽에 붙어 나오는 차량들도 있지만 커버가 없는 차량들도 꽤 있지 이렇게 커버와 차체 또 여기 범퍼와 차체가 맞닿은 틈새가 취약한 곳이고 세척만 잘 되었어도 녹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던 건데 세차는 열심히 하지만 물 뿌리는 요령을 잘 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 거지 그럼 이제 부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물을 잘 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는 보통 고압수로 물을 쏘게 되면 방아쇠는 이렇게 또 총열은 이렇게 위로 잡거나 이렇게 아래로 잡고 쏘게 되는데 내가 물을 한번 쏴볼게 보는 것처럼 물을 쏜다고 쏘기는 하지만 물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바로 이거 휠하우스 안쪽 윗부분이야 그럼 그 어떻게 쏴줘야 할까? 전에 한번 고압세척건 잡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었지 이럴 때는 첫 번째 총을 뒤집어서 방아쇠를 검지가 아닌 엄지로 눌러주고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총구를 안쪽으로 넣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을 쏴주어야 하는 거야 충분하게 물을 뿌려 이물질을 씻어내고 세 번째 총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 물의 날을 옆으로 해서 범퍼와 맞닿은 틈새에 물이 충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쏴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 물기를 불어내고 제거해서 건조를 잘 시켜주면 끝나게 되고 부식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겨울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세차를 해야 하지만 너무 춥고 얼까봐 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어서 차일필 미루다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식이 진행됩니다. 겨울철엔 제대로 하는 본 세차가 아니더라도 눈길, 빗길 주행 중에는 하부 세차와 휠, 휠하우스 안쪽만이라도 물을 뿌려주시면 내 차의 노화 속도를 좀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차장에 가셔서 물 한번 쫙 뿌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